안녕하세요. q 이 하려고요. 집에서 하면은 엄마가 자꾸 쳐다봐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좋운 날인데 <웃음> 브랜디랑 페퍼랑 하이한테 궁금한 거 저한테 궁금한 거 이렇게 두가지를 나눠서 한번 제가 대답해볼게요. 손가락 잘려요, 지금. 삼둥이 팬미팅 계획 일단 아직 계획은 없어요. 만약에 하면은 하고 싶은 게임 같은 거는 혼자 생각해봤어. 먹이는 사료. 똑같은 사료만 계속 먹이진 않거든요? 뭐 맛을 바꾼다든지. 지금 먹이는 사료는 포우 사료예요. 저희 애들 생식보다 화식이 좀잘 맞는 것 같아서. 화식도 이제 중간중간 사서 먹이고, 습식캔도 먹여요. 강아지들 영양제는 어떻게 먹이나요? 저희 집 강아지는 영양제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드는 비용이 궁금해요. 이걸 한번더 따져보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보고서 한번 카드 내역이 남아있는 거 위주로 한번 봤거든요? 음. 습식캔 K9 거 자주 먹이는데 그거 18,800원 사인노킹 영양제 이거 한 달치가 132,000원이에요 또 영양제 먹는 거 3개월치 한 번에 구매해가지고 275,000원 72,400원 애들 용으로 쓰는 물티슈 15,000원 그다음에 저지방 캔1 8만원 총 30개 사료는 189,200원 화식 23만원 대충 보니까 고정적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가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병원을 가면 더 추가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질문이 많았는데 브랜디페퍼 하이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해요 하이는 이제 제가 임시고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원래 안녕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발음이 그래서 하이가 편한 것 같아서 그냥 하이로 지었어요. 만나서 반갑다. 그냥 이런 의미로 지었는데. 그리고 브랜디는 제가 그때 이제 드라마 미드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아들 이름이에요. 브랜디 털색이 약간 외국인 꼬마 머리색 같다 이래가지고 그냥브랜디는 조금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브랜디로 하자 이랬는데 제가 술을 안 먹잖아요 술 이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는 그리고 페퍼! 페퍼는 그냥 잔순하게 털 색깔이 그때 색깔은 약간 갈색빛도 돌고 애기때는 그냥 후추 색깔이라서 뷔페야 이쁜 사진이 렇게나 많은데 배경하면 뭘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배경하면은 이걸로 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좋아합니다. 내랫동강아주도 각자의 쟤가 누군지 궁금하오. 페퍼는 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브랜디는 이제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 하이는 공을 든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이가 화날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하이는 화를 잘안 내요. 화내는 거는 이제 누가 나를 공격해서 방어할 때? 그때 말고는 없어요. 산책하고 나서 발 어떻게 닦이시나요? 그냥 애들 욕조에 넣어서 샤워기로 발 닦이거나 안 닦여요. 산책은 언제 시키셨나요? 그냥 애기 때부터 나갔어요 막 접종 오차 받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안 믿었어요 제가 그냥 다른 강아지들이 많이 가는 곳이나 접촉만 어느 정도 피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네 그냥 집앞 같은 데 이제 살살살 산책시키고 그냥 두 달? 세 달? 두달 때부터 나갔어요 생후 그냥 뷔페아의 최애 장난감 한 개를 고르자면 이거 좋아해요. 페퍼 악리첫 만남. 이제 제가 블로그 했었을 때부터 이제 언니가 댓글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약간 말하는 게그 코드가 내 스타일이다. 이 사람 약간 내 스타일이다. 내과다 그러면서 약간 얘기를 나누다가? 처음 만난 게 제주도 같이 여행가자 이래서 만난 거예요. 페퍼는 어떻게 데려오게 되었나요? 잠깐 맡아주게 됐는데 그 기간에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키우게 됐어요. 삼둥이들 진짜로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나요? 진짜로 심각하게 싸우진 않아요. 중에 최소 편식쟁이는 음, 음. 누구인가요? 일단 하이는 절대 아니고, 저희 애들이 세 마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을 뺏기지 말아야겠다는 경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잘 먹고, 뺏기기 싫어서라도 먹고, 편식은 거의 없는데 이제 물렁물렁한 거안 먹고, 물도 잘안 먹고, 그나마 페퍼? 브랜디가 까칠해진 이유가 궁금해요. 브랜디 어렸을 때 운동장 놀러 갔다가 대형견 세마리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겨드랑이 밑에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때 이후로 점점 경계하는 게 심해졌어요. 야뭐 먹어! 하이 일로 와! 하이는 처음 만난 날부터 할말같나요 아니면 약간 기주가 있었나요? 약간 기주가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부터 바로. 집안 온도는 따로 맞춰놓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중모라 더워하는지 궁금 저희 집은 항상 약간 추워요. 엄마가 덥다고, 애들 덥다고 안 틀어줘요. <목소리> 고양이랑 강아지 같이 키우셔도 힘든 점이나 좋은 점 있나요? 좋은 점은 솔직히 딱히 모르겠고 저희 애들이 서로 너무 신경을 안 써서 힘든 점은 애들이 자꾸 고양이 똥먹어가지고 <웃음> 그게 힘들어요. 입 냄새 나요. 제가 지금 중딩인데요 보더콜리 키워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이시면 경제적인 독립이 안돼 있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학원 가야 될 수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경험상 그때 당시 데려오는 강아지들은 부모님계거든요 미성년자일 때 키우는 강아지들은 부모님이 거의 맞는다고 봐도 무방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제 허락이 무조건이고 부모님도 같이 즐기면서 키우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간곳 중에서 인생 최고의 장소가 궁금해요. 멋진 곳 어디가 베스트였는지 궁금해. 저 제주도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세웠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외국 같고 저는 약간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장소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브랜디 혹시 레이저 포인터에도 반응하나요? 안 해봤는데 아마 할것 같고 브랜디는 그림자나 빛 같은 거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런 걸로 자극시키지 않아요. 웬만하면. 미용은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용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가끔 목욕 맡기면 주변 털은 밀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발바닥 털안 밀어요 발바닥 털은 옛날에 저도 밀었었는데 발가락 사이가 애들이 되게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속 핥타요 그래서 안 밀어요 삼더콜리 키우면서 포기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또 얻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키우면서 포기한 건 이제 털 얻은 거는 그냥 삶에 약간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제일 크죠? 제 나이 제 나이는... 확말아좀 창피한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랑 디지몬 어드벤처 보면서 자랐습니다. SBS, KBS에서 하는 거 투니버스 아니에요. 언제 남한으로 오셨나요? 농후는 북한 풍계리 출신인가? <웃음> 부패 언니 직업이 뭔지 궁금하슈오 상아지 사진을 찍어주는 곳인가요? 동물 사진을 찍어요 제가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개구리 강생이도 사진을 잘 찍으시나기래? 비법을 알려달라고? 비법은? 아 이거 너무 비밀인데 이건? 이러면 무조건 쳐다보요. 가... 대부분의 강아지는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 소리를 내면. 페프 언니 동물의 사진 작가가 되기도 하고, 오, 도대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취미였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같이 진로를 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하게 됐어요. 제가 계속 꾸준히 했던 거니까. 페프 언니가 제일 애정하는 영상은 무엇이래요? 뭐 여기지? 여기 열심히 찍었는데. 많이들 좀 봐주시라요 예비 보더폴리 견주이자 첫 강아지를 보더굴리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가소 <웃음> 천재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내려오시라요 데려와서 공부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기 전에 공부를 하시라요 빼프 언니의 최애 간식은 뭔가요? 군것질을 아유. 하지 않습니다 빼프 언니 요즘 제일 좋아하는 카페는 어딘가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생애 첫 털짐승은 어떤 아이였나요? 집에서 이제 키우던 짐순이라는 황색 진돗개 친구가 처음 강아지였어요. 타 채널에서 얼굴 공개하셨는데 본 채널에서 굳이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냥 강아지만 보시라고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채널에서 얼굴 가려주는 지 몰랐는데 다른 분 나오신 거 보니까 얼굴 가려주셨더라고요 알았으면 얼굴 가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페퍼니 일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고 유튜브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거 같은데 여가 시간은 없나요? 여가 시간 있어요 나름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할거다 하고 있어요 지금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끝!